양수일 때는, 네. 어, A의 N제곱근이랑 마이너스 A의 N제곱근,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. 어. 그리고 또 0일 때는 0이 나오겠고, 네. 음수일 때는, 네. 없어요. 왜냐면, 음, 네. 어, 보시면, 네. 그, 그, 여기, 네. 네. 짝수일 때, 네. 애니 짝수이면 제국군 짝수. 네. 여기 문제가 아마 네.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랬어요. 네. 애니 짝수, 애가, 응, 짝수, 애가. 딱히 그런 거 없는 거였습 여기 아래 문제는 없죠? 여기가 짝수고 엔 짝수 인는거네 없는거 같아요. 다음 짜 네. 요 어, n 이 짝수? 여기가 없네? 여기요. 저전수거야 <웃음>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